아... 목이 왜 커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요. 오늘 한 열흘 만에 병원에 갑니다. 오늘은 차병원 가는 날. 다음 주 금요일은 서울대병원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임당 검사를 하게 될것 같아요.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임당 검사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금요일로 예약을 며칠 땡기면서 아마 오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병원에서 이제 1차 임당 검사 때는 특별하게 뭐 해야 될게 없더라고요. 그냥 검사 직전에 식사하지 않는 거랑 과일 그러니까 검사 직전에 단 음식 먹지 않는 거, 과일, 초콜릿 약간 이런 것들. 그거 말고는 뭐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고 지금 10시 반다돼가는데 병원에 가. 병원 진료하고 이제 잠깐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진료 내용은 폭이 더 커졌어요 아, 진짜 제발 그대로 있기를 바랬는데 저의 바람과는 달리 차병원에서는 처음에 발견하고 2주 뒤에 갔을 땐더 커지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조금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서울대랑 이제 일주씩 하면서 잘 봐야 될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혹은 더 커졌지만 그래서 더 주의 깊게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아기는 여전히 잘 크고 심장도 잘 뛰고 혈액도 잘 흐르는 모두 정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애기가 잘 크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행인데요. 일단 혹이 커졌다고 하니까 그것만 그냥 혹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약간 걱정이 더 되네요. 머리 비율과 그 혹의 비율을 봤을 때그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종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종이 생기면 태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옥이 커지는 게 좋은 사인이 아닌데, 어쨌거나 커져서 마음이 착잡하고 안 좋고 그러네요. 아, 아무튼, 옥이 왜 커져가지고. 3층 좋네 어? 응? 날씨가 네. 따뜻해가지고 어 부지리어 시커이 매우매우 자고 이는 그냥 <웃음> 겉껍데기잖아. 아, 7,500원. <웃음> 놀랍다. 7,500원이요? 어. 명종도 다시 나눠. <웃음> 진짜 놀랍다. 맛은? 야, 이거 뭐지진 모르겠어. 엄청 맛있진 않아. 7,500원의 맛은 아니야 여보 임당 검사 결과 나왔어. 오, 정상. 축하, 축하. 축하, 축하. 파티를 응. 벌리자. 비자시켜. <웃음> 오늘에 매일. <레벨. 웃음> 우와. 그따죠깔게요 미나리랑 숙갓숙갓숙갓 미나리는 없어 국물 한번 들려보세요 음 진짜 맛있지? 시원한 해물이 맛있어 아침 대파람부터 다큐를 보는 남편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겠군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이야 상암에 하 직장이야 음. 잘먹겠어 어름직스럽군. 내가 찾았지, 만아주 맛있게. <목소리가> 이것은 티카페인 캡슐 아메리카노. 몇나 있어? 어디랑 어디야? 안에 두 개? 보이셔하신분한장조림이6 <목소리도> 육개장 추천드리고요 지금 스페셜로 가리비 관자로 만든 솥밥 스페셜 중에 어... 있고 제 시그니처 메뉴 두 가지가 있어요 양양갈비하고 그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준비되어 있고요 두 분이시면 솥밥 하나씩 두개 하시고 고기 하나 선택하셔서 쇼에서 많이들 드시고요 트러플 머쉬룸 버터장조림, 응. 양념 속 뼈갈비 좋아 아주 좋아 일사모는 어. 고기가 가장 맛있는 온도인 <웃음> 화씨 135도의 합성 아 그래서 1,3호고 有一个人想的就这这就 이용적 얘기부터만 잠깐 봐 어, 그도 봐야 어데 거기서 왜 이렇게 책이 많은 거야? 블루스케어는 왜 블루스케어야? 블루스케어가 왜 블루스케어야? 삼성 거야? 여보 나 돼지 같아? 돼지인가 별로 안나 어, 저 코끼리가 아주 멋있더라고. 오늘은 전기 자동차 검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시 반이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검사 받으러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 아기가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마음이 힘든 그런 시기인데 계속 뭔가 나갈 일이 없고 집에 있다 보면 더 우울해지니까요 외출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고 제가 아기를 위해서 지금 할수 있는 거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제 스스로 즐겁게 잘 지내서 그 긍정적인 기분을 아이에게 전하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지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는 지금 도착을 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양자동차검사소 이런 곳이 있었군요. 차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되네요. 도착한 지 30분 정도 줄 서서 이제 다음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였구나. 1 5분 걸린다고 합니다. 저기 작은 컨테이너에 고객 대기실이 있네요. 아주 멋진 커피 카페네요. 여기 쇼컷 로스터스라는 곳입니다. 오늘의 설치는 어디로 떠날 건가요? 저쪽으로 넘어갈 거야 어디? 뭐지? 음, 어디냐고 했던니한 시간 코스는 무리인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